잘롤링이좀 무거워졌어 마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유하 유하 아 하이하이 하이, 플리즈 제들을뭐 어, 뺏겼지만 아 뺏긴 건 아니죠 제가 선픽 그냥 이를려 했는데 어, 이를려 일곱게임 평점 1.31 42.85% vs 예, 네, 제드 17게임, 11.76, 1.32게임 아니, 1.32퍼 죽여버리겠습니다 뭐이래은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 아이, 그 이래 이래 또 제드는 또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 똥챔, 저거 똥챔, 어? 하지 마세요, 그냥 제드는 이런 거 되냐고, 이런 거안 되잖아 제드 한번 보자 얼마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어우, 도란의 검 스타트? 일단 제드 특성상 무조건 맞추러 올 거예요 캐리할 생각에 신난 첫대댕씨 어렵지, 제드. 그래, 넌 쓰레기 챔피언. 이거 이득이죠, 라인 때문에. 아니 진짜 이래리래서 좋은 것 같아. 말이 되냐고. 쟤들은 스킬이 없으면 그렇게 받아먹어야 되는데. 제드야, 매준도 넣어. 또 제드 이거 가면 또 좋아 죽거든. 닌타 가면 또 좋아 죽어요, 우리 제드. 우리 제붕이 이거 가면 진짜 좋아 죽어요. 저거 봐, 좋아서 춤추고 있잖아. 우리 제붕이 스킬 다 썼죠? 우리 이렐리아 차례. 대기. 흔들아요아 아, 어떡하지 이거 비에고 때문에 너무 잘고 가지고 게임 캐리가 안 되겠는데? 전장에 화신 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네, 쟤 아 이래도 지나? <웃음> 쟤도 사기 챔인가? 아니 절대 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이렐리야 진짜 사기야 아나 라면 얘기하니까 배고프긴 하다 밥안 먹었는데 아니 이걸 앞데시 쓰는 애가 어있냐고아씨 왜그래 이거 나이스 아주 잘했고요 카르마님 보여주시나요? 어? 아 좋습니다, 카르마님. 네, 너무 좋아요. 나이스. 봐봐, 우리 재붕이 키를 먹어도 큰 의미가 없다. 왜? 재붕이라서. 어? 누구야, 살아야 돼? 아, 너는 향했어. 아, 다는 향했어. 아, 너는 아, 너는 아나 스킬 방금 잘못 썼어. 아나 스킬 하나 아, 잘못 썼어. 오래 이어 W 라 여기 오케이. 잘잘 잘 가고 잘 가고 잘 가고 잘 가고 나 배도였고 오레이니까 중무가 도 되겠죠? 아우 너무 재밌다 이렐리아가 진짜 너무 사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 죽네요 클레드 선생님 해냈다 어아나 진짜 못 이기겠어 HUUUUUUU! <laughs> 제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것좀 하지 마 좀! 쟤도 하지 마 쟤도 는 이런 거 되냐고! 아 <웃음> 진짜 개사기다 하하지했세 <웃음> 한방 열어도 될 이, 같은데 이, 이, 이, 이, 이, 이, 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에 이, 드 꺼내면 이, 이, 로하 이, 요 아, 야! <웃음> 그래, 이거지. 어, 우리 팀. 그레이브즈 11대스 받긴 했는데 아주 잘했다. 음.